태양이 땅으로 떨어지는 꿈. 가장이나 아버지의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 하늘의 태양이나 별을 손으로 따거나 만지는 꿈. 거부나 권세를 누릴 아들을 낳을 태몽. 물속에서 태양이 솟아나는 꿈. 경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라고 있던 소망이 이루어질 징처 태양을 보고 절을 하는 꿈.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득을 취하게 된. 태양과 달이 동시에 밝게 비치는 꿈. 국가의 권력분립이나 이원집 정제로 권력독주를 막고 서로 합리적으로 절충, 견제해가며 맡은 바 정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먹구름을 뚫고 태양이 떠오르는 꿈. 굳은 장마 비가 지나가고 드디어 쨍하고 햇들 날이 온다. 만사대통 입학, 당선, 합격, 승진, 각종 가격취득, 성공, 승리, 명예, 부의, 재물, 돈 등의 기운이다 태양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꿈. 권력이나 건강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 위험, 실망을 느끼는 꿈. 태양이 하늘에 두개떠 있는 꿈. 권위에 도전하게 될 사건이나 일이 생길 암시입니다. 누워서 태양을 보는 꿈. 기사회생으로 새 희망을 맞이하게 된다. 제기, 구경, 상봉 등이 있다. 태양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사, 종교 등각 분야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태양 덩어리를 메고 잠을 자는 꿈. 당대의 문. 무관이 되어 입신 출세한다. 무기를 얻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태양을 먹는 꿈 마음먹었던 일들이 다 풀리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태몽이라면 아들을 낳는다. 밝은 태양이 입으로 들어오는 꿈 마음먹은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풀리고 소원성취하게 될 징조입니다. 태몽이라면 부인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될 징조입니다. 두 개의 태양이 붙어있는 꿈 만사가 대통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순순히 풀리게 될 길몽입니다. 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는 꿈 만사가 형통하며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됨 버드나무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는 꿈 명예 부위 패션쇼 복싱문화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성공 등이 있다 강에서 태양이 떠오르더니 순식간에 중천에 솟아오른 꿈 모자가 이별하지만 자식이 성공한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될진척 태양이 점차 저물어 붉은 노을이 지는 꿈 몸이 아프거나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금빛 태양이 자신을 향하여 이글거리는 꿈 문제와 자식을 낳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 자식으로 인해 기쁜 소식을 듣게 될징조입니다 태양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 반드시 귀하게 될 아이를 낳게 될 태몽입니다. 아침 태양을 바라보며 절을 하는 꿈 밝은 희망이 가슴에 안긴다. 소원성취 임신 등남 합격 승진 당선 자격 취득 안뜯고서 등이 있다. 태양이 타는 듯 폭염을 내뿜는 꿈 엄청나게 더운 꿈 병이 생기거나 적자나 사고의 위험이 큰 꿈. 잠자리가 태양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가는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출세하여 명성을 떨치게 된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승리 등의 길조이다. 태양을 보고 공손히 합장하는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소원 성취를 이룬다. 꽃밭에 태양이 떠오르는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출세하여 태양 같은 사회 지도자가 된다. 대속권 장악, 권력 종교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성공 등을 상징한다. 태양을 빼고 잠을 자는 꿈. 부기를 얻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징조입니다 태양과 달이 나란히 떠서 밝은 빛을 내는 꿈. 부모님의 덕으로 자신의 일이 잘 됨. 태양이 반쯤 솟은 것을 바라보는 꿈. 부모님의 일이 잘 풀리고 자신은 이과 계통에 진학하거나 취직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됨. 하마가 큰 입으로 태양을 먹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자를 낳는 태몽이다 명예, 경사, 행운, 행재 재물, 돈 등이 있다.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바라는 꿈. 사소한 어려움은 협력자가 해소시켜주는 등. 하늘이 자신의 편인 것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림. 태양을 가슴에 안고 있는 꿈. 사업가는 사업에 성공하고, 선남선녀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진조입니다. 임신, 상장, 훈장, 자격증, 권세, 승진, 당선, 합격. 행제, 재물 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태양과 마주 앉거나 태양을 향해 서 있는 꿈 사업의 안정과 융성이 따르고 구하는 소망과 계획이 순조롭게 달성되며 귀한 자녀를 잉태하게 된다. 무지개 돌다리 밑에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꿈 새로운 시대적 문명이 국민의 꽃으로 활짝 피어난다. 변화, 질서, 승진, 합격, 출세 등 밝은 꿈이 보인다. 맑은 물 항아리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고 예체능인는 해성같이 나타나 유명하게 될 징조 태양이 서쪽 하늘에서 뜨는 꿈 생각지도 않은 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에 처해질 징조입니다 아름다운 꽃 속에 어린 태양이 빨갛게 타오르는 꿈 선남선녀가 문화의 광장에서 로맨틱한 데이트를 한다 소망, 승진, 합격 등을 한다 37태양이 이그러져 보이는 꿈 세력 사업이 세트한다 용이 불을 뿜으며 태양 속으로 들어가는 꿈. 승진, 입학, 당선 등을 암시하며 최고의 명예나 불을 거머쥐게 됨. 머리 위에 태양을 얹고 있는 꿈. 시험합격, 입학, 승진, 자격취득, 사업성사 등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징조입니다. 태양을 맞추어 떨어뜨리는 꿈. 시험이나 고시를 앞둔 사람들은 합격할 암시이고 보통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질 길몽입니다. 결혼식날 예식장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꿈. 실제로 하늘이 내려주신 천생배필과의 백년애로로 아들, 딸낳고 잘 살게 된다. 마음먹은 뜻대로 소원성취하게 된다. 희망, 행운, 영예 등이 있다. 양이 태양을 향해 울부짖는 꿈. 양이 태양을 향해 울부짖는 꿈을 꾸게 되면 가정의 불화가 생기고 내간에 이별하게 되는 흉몽이다 캄캄한 굴속에 햇살이 비치는 꿈. 어둡던 과거가 새롭게 태어나 광명을 보게 되며 풀리지 않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징조입니다. 가운데 사람이 있거나 전쟁 등의 기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꿈 어떤 기관, 세력권, 단체 내부에서 생기는 일을 상징한다. 문틈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들어오는 꿈 어려웠던 사업에 점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깊은 소식을 듣거나 우편물이 올 징조입니다. 태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한 꿈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처음에는 길하지만 나중에는 불길하게 됨. 큰 수박이 변해 태양이 되는 꿈 여태껏 시골 무지렁이처럼 천박하게 살다가 때와 운이 맞아떨어져 해상 같은 스타가 되어 빛을 바란다. 태양이 떠있는데 비가 내리는 꿈. 연인이나 부부간에 싸울 징조의 꿈. 태양이 지붕에 떨어져서 대굴대굴 구르는 꿈. 예술가나 과학자로 세계 이름을 떨칠 아이가 태어날 태몽. 태양을 양손으로 감쌌다가 떼는 꿈. 오랫동안 누렸던 권세를 물려주게 될 암시입니다. 방 안으로 햇빛이 넓게 비쳐드는 꿈. 위대한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업적, 관리, 법규 등으로 인해 명예를 획득하게 될 징조입니다. 햇빛이 따사로운 느낌을 주었던 꿈응해 사랑, 자비와 관련된 일을 경험하게 될 징조입니다. 태양이 하늘에 없는 꿈 일의 책임자가 멀리 떠나가게 될 암시입니다. 푸른 수석면에 밝은 태양 문의가 보이는 꿈입신양명하여 이름을 떨치게 된다. 명예, 권세, 승진, 당선, 합격 등이 있다. 고추잠자리가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라간 꿈 입신 출세하여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며 시험합격, 입하, 취직, 당선, 승진 등을 암시.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향해 줄을 타고 올라가는 꿈. 입하, 승진, 당선, 합격, 취득 등의 기론이 트이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출세하게 될 징조입니다. 하늘의 별이 반짝거리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꿈. 자신의 경쟁자가 힘이 강해질 암시입니다. 큰 태양을 짊어지는 꿈. 자신의 능력밖에 일을 맡게 될 암시입니다. 태양이 두 개가 떠 있는 꿈. 자신의 일에 두 갈래의 길이 생겨 고민하는 꿈. 두 개의 태양이 하나로 합쳐진 꿈.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다른 곳과 합쳐지게 되며 이혼자는 결혼하게 될 암시의 꿈입니다.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자신이 소원하거나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꿈.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꿈. 재수 없는 일이 생기고 근심이 생김. 개가 밝은 태양을 보고 오락가락하며 지저대는 꿈. 직장에서 고속 승진하거나 기쁜 일이 생긴다. 입학, 당선, 합격, 자격 취득을 하게 된다. 태양이 이글이글 이글 타서 엄청나게 더운 꿈.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이 있음. 지붕 위에 밝은 태양이 활활 타오르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하는 일마다 솔솔 풀이게 된다. 출세, 행운이 있다. 태양이 반으로 갈라지는 꿈. 집안에불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꿈. 현명하게 대처. 태양이 바다에 떨어지는 꿈. 집안이나 친척 등에 우환이 생길 징조입니다. 태양 옆에 앉거나 나란히 서는 꿈. 천생의 인연을 상봉하는 기쁨이 생기고, 이성교제및 혼서 등의 엄만한 목적 달성을 이루는 기쁨이 따르고, 군녀자의 경우는 기약에 대해 자녀를 임신하게 된다. 떨어진 태양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가는 꿈. 초년과 중년엔 평범한 삶을 살게 되나, 말년에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됨. 달이 태양을 가리는 꿈. 총명한 아이를 낳게 되거나 권력이나 권세가 오래가지 못하게 됨을 암시. 이 중천에 떠 있는 꿈 최고의 명예 또는 지위에 오를 대길몽입니다. 시꺼먼 먹구름이 몰려들거나 태양의 광채가 시들어 퇴색해 버리는 꿈큰 불상사나 손실, 파탄 등이 발생된다. 치마폭의 태양을 받는 꿈 태몽으로 국가나 사회의 이름을 크게 떨칠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될 징조입니다. 태양을 손으로 만지거나 따는 꿈 태몽으로 권세와 재물을 얻게 될 아들을 출산하게 될 징조입니다. 자기 자신이 해를 삼키는 꿈 태몽으로 귀한 자식이 태어날 징조입니다. 손으로 태양을 움켜잡는 꿈. 태몽으로 단체의 우두머리가 될 아이가 태어나게 될 징조입니다. 호수에 잠긴 태양덩어리를 주워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자를 낳는다. 물품을 구입하거나 행제소가 있다. 앞치마에 태양덩어리를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꿈이나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자를 낳는다. 큰 업적을 성취한다. 태양과 달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하는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훌륭한 지도자나 예천행의 스타가 될 명인을 낳게 될 징조입니다. 황금빛 태양이 사람의 얼굴로 변하여 벙긋벙긋 웃는 꿈. 태몽이면 큰 인물이 되기는 하겠지만 유전 시절의 부모님을 속 썩인다. 태양의 꿈. 태양은 국가, 대통령, 위대한 임무, 명예, 권력기구, 사업체를 의미한다. 태양이 딸에 떨어져 구르는 꿈. 태양이 딸에 떨어져 구르는 꿈은 자신의 업적이나 연구결과가 세상에 발표되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태양을 구름이 덮어서 가리는 꿈. 고부는 크지만 근심도 더 크다. 조금은 재수가 없는 일이 생길 꿈. 가슴에 찬란한 태양을 안는 꿈. 한나라의 우두머리, 또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거나 그렇게 될 자식을 낳을 태몽. 선남선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고 승진, 합격, 재물, 당선, 상운장을 받을 일이 생김. 둥글지 않고 찌그러져 있는 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구상이나 추진하고 있는 일에 발전이 없고 잘 풀리지 않음. 구름을 뚫고 태양이 나오는 꿈. 흉했던 일이 변하여 길한 일이 될 암시입니다. 태양 꿈 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